이금전세계였습이는 <목소리> 어, 어, 지금 그제폰 도둑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이폰 있는 곳에왔는데 생각보다 어둡고 위험한 것 같아요. 일단 쓰지 지야 와, 까라. 몰라요, 몰라요. 로스 어지 마세요 여 치킨 프라이드. <웃음> <웃음> <웃음> 아, 나 이제 진인다. 맛있겠네요. 맛있겠다 자되제 열심히 자는데 그럼, 그럼. 갑시다 응. 알겠습니다 여기 있다. 여기. 어디지? 근데 곤나물인데그거 이거. 코이나물이야 아, 잠깐 물어볼래. 한국식 이리이아니아이 근처에서 만날 수도 있지. 아닌가? 되게 많나? 이게 뭔가? 이위 똑같은 위치를 가면 되잖아. 우리가 그래이 음, next 이 e go to b r a You go there this morning? 노노 노. 저 이제 제폰그 도둑놈 이 <목소리> 잡으러 <왔는데> 할 <피할> 거다 <목소리> 잡으러 왔어요 이제 이어가야돼 잡히면 죽일 거네 그거 일단 아이폰 찾기에서 아이폰 있는 곳에 왔는데 생각보다 어고 위험한 것 같아요 아이폰? 아이폰? 아이폰? 아이폰? 아 아이폰? 아이폰? 아 노 음... 음, 음, 이거... <목소리> 바로 또, 여러분, 그 여러분 그가기그갈때해변갈때 조심하세요. 시마 있으면 되버막것지말고 아! 티라몰라야 t h a n u you can use uh, Google 그폰잊어버렸을때 uh, <laughs> 그, 오지 마세요, 경찰서. <웃음> 오지 마시고, 이제 범위 잡아야 되는데. 앞에, 아, 알고도 못 잡네. 모르지, 그게 이제 어떻게 돼? 아, 근데 거기 있는 것 같다. 그 위치에서 거기서 꺼졌어요. 아시죠? 중국보살 때 핸드폰 켜서 액정이 검사하는 거. 하여튼, 그, 뭐, 경찰서까지 왔는데, 뭐, 자세한 거는 다음 편에. <웃음> <웃음> 아, 여기서 안 도와준대요. 아, 지금 시간이... 아, 걔생하다가이제 뜨거워서 오늘 서핑도 하고, 핸드폰도 사용하고... 핸드폰... 이장복 하나는 왜 요런 거 먹어야 돼, 비타민 같은 거. 무난히 얼굴이 수척해 보인다, 그렇게. <놀람> 맛있네요. 응. 건강해진 느낌이에요, 제가. <놀람> 처음에 현지인 된 저희 남편. 어가어가 아니라니까.